오늘은 0.2kg 감량 0.2kg 빠진 다음날은 뭐아니면도다 정체기가 오거나 엄청 많이 빠지거나 정체기 대비해 미리 운동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은 라면을 먹어야겠다 내장지방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깊이 내려가는 느낌이다 팔근육의 이동폭이 더 넓어졌다 뜨거워 내일 체중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양면의 동전처럼 찌거나 빠지겠지 만약 내일 정체기 없이 넘어가면 다이어트 시작 두달 정도에 마이너스 20kg 감량이 가능할 것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면은 이제 놓아주자 마구니의 음식, 나를 유혹하지 마라 라면의 유혹을 이겨내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한다 몇년뒤 사람들이 내 채널을 방문했을 때 아직도 백발단 공부하고 있으면 답도 없다. 웹툰 싸움 독학처럼 다이어트 독학 채널도 마지막 회 영상을 꼭 완성시킨다. 마지막 목표까지 참을 수 있는 모든 걸 참는다. 난할수 있다. 앉아.